총장 특수일부장 누가 했어요? 이성윤, 이정수 이런 분들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 수사할 때 말씀이시죠 자꾸 상황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돼니중검찰총장할때 수사 제대로 안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없었습니다 아시죠? 없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때 제가 수사팀이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적,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적폐수사를 하고 있었죠 한동훈 장관님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겠을 건가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최근 그렇게 보도 됐고요 본인 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 길래 그런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안에 그도입부터 주가 그 주자가 뭉개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잖절 뭉개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